아이나 그리고 우리는 갔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야 8시쯤 갔어 저는 어. 8시쯤 갔는데 재료 다 떨어졌다고 완전 문전박대 하듯이 어, 진짜? 얘기하더라고. 아, 진짜? 벌썽식당이라고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 옆집을 봤더니 같은 음식을 파는 거야 어. 그래서 그 옆집을 갔는데 훨씬 맛있어 그리고 이유가 있었어. 월상 식당에 손님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등안시 하더라고. 그리고 양념도 들베게 해서 끓여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옆집을 갔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더 정성스럽게. 근데 우연히 그 집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갔는데 확실히 김치가 너무 맛있고. 진짜, 진짜. 고정받아서 너무 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 몰라. 오늘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갔을 때 그랬어. 그에 항상 바뀔 수 있으니까. 할머니 혼자 하는데 우리 갔을 때는 전혀 복잡성이 없었는데. 그 월성식당은 수요 미식회나 이런데 다 나왔었거든. 근데 바로 옆집이 훨씬 맛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비교를 못 해봤잖아.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월성식당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솔직히 옆집 가려고 하다가 왔다 할머니한테 얘기했거든요. 할머니 와이. 똑같애 <웃음> 어, 똑같아요 똑같애 이러는 거야 나 처음에 어머니가 앉아계신 이생겼어 <웃음> 우리 엄마? 그때, 그때, 그때 그랬잖아 그래, 우리 엄마하고 닮았더라 좀 전에 차에서 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비식회에 나온 월성 식당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초시 토속 집을 갑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월성 식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못 갔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제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월성 식당이. 그만큼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신선하겠죠. 빨리 재료를 소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식당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바로 해서 주시기 때문에. 여기 바로 또 시장이에요. 시장들이라서 그 소진되는 거 빨리빨리 소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성 식당 가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저 집을 갑니다. 가오시죠. 뭐. 할머니 혼자서 하시는데 구수합니다. 시골에서 밥 먹는 느낌, 그런 느낌 딱 들어요. 또. 언니 전화를 안 하세요? 뭐 약속 있어요? 어. 언니한테 전화하고 전 전달받았대. 어. 할머니가 잘하시는데, 그래 완벽해요. 뭐? 똑같이 야, 해주겠지. 내가 엄청나게 얘기했어. 곰치가 계속 안 들어오다가 오늘 지금 들어왔대. 아 비싸, 그래? 비싸대 엄청. 곰치가. 곰치가? 어, 비싸대. 그래서 아. 오늘 들어왔대. 다행이세 어, 다행이네. 수고하거든. 어. 그리고 신선하겠네 만원이었는데 만오천원으로 올랐대 아. 비싸나 그러더라고. 곰치가 어, 지금. 곰치가 지금 비싸구나. 그래서 만오천원 올랐고. 그래서 2인분 했고 장치찜 중짜 했어. 응응응 장치찜은 얼마야? 33,000원 중짜. 33,000원 중짜? 오케이 두개 먹어보자 자. <웃음> 우리 와이프가 또 술판 버리려고 <웃음> 이것까지챙겨왔네 챙겨왔어 아주 비타민까지 참 대단한 난반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내일것고 <웃음> 있어 참 대단해 많이 안 먹을려고 많이 안 먹을려고 챙겨 먹어 <웃음> 월성 식당 갔다가 자리 없어서 이쪽에 왔던 사람들은 한번 먹어보고 다 이쪽으로 다시 온다? 그렇게 얘기하시나 어. 사장님이? 근데 여전히 잘된는데 그만큼 뭐 계속 알려졌으니까 초윤미직해 <목소리> 나와서 유명해지니까 블로그도 이쪽으로 아. 찾아오고 인스타도 이쪽으로 찾아오고 어. 그러다 보면 노출은 계속 확장되는 거고 근데 우리도 솔직히 모르는 지역 가서 검색해서 나오는 데를 가지 안 나오는 데는 야 우리 여기 많이 나오니까 안 나오는 데 가지 안 하잖아 그렇지 응. 그래서 이제는 뭐 사람들이 또 워낙 또 많이 찾으러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런 집도 소개가 많이 될 거야 근데 저기 갔다가 자리 없어서 오는 손님들이 앞으로는 여기만 올게 다음 그러니까. 우리도 안 그런 맞아. 케이스잖아 우리도, 우리도 그런 케이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입소문 응. 우리가 와서 응. 또 데려왔잖아 응. 응. 이 시국에 월요일에다가 어? 이 시간에 손님이 없지? 이럴 때 와서 조용히 먹고 가는 게 제일 좋아 야 맛깔나게 보인다 진짜. 이모, 장치가 무슨 고기예요? 장치가 장치. 미꾸라지. 아니 뭐라, 미꾸라지 이 생겼다 보이네. 미꾸라지. 아아.. 길어, 길어. 장치? 길고. 응, 장치. 바다 아, 장치. 아야 맛있게 보인다. 저번에 내가 술 먹고 와서 이거를 못 느꼈나. 요즘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저어서 먹을게요. 자, 제가 먼저 한번 맛만 살짝 보겠습니다. 야, 이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먼저 먹을 수 있다는 게또 행복감이 있네. <웃음> 음, 잠깐만. 어, 굉장히 진하다. 양념이 오늘 좀 진하다. 너무 짜다. 너무 짜네 응. 국물 좀 넣을까? 예, 육수가 따로 있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먹어볼까? 한번 먹어볼게. 간 좀... 장어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음... 음. 장어, 나이, 햄, 봄, 어. 미꾸라지처럼 길대 음. 이것도 똑같이 지금 좀 짜다. 음. 기본 간이 좀 짠데, 잠깐만 음. 아, 꺼주세요. 네, 많이 끄지 말고, 이거... 이거... 음. 이렇게 어서 거셔거 이거... 이네 아시죠 자네네 음. 음. 떠서, 근데 살이 근데 저기 하니까, 먹어도 될것 같아. 음, 뭔말인지알것 같아, 요 자. 짜. 음. 기본 간이 짜, 짜 지금. 음, 양념 자체가 짜. 그리고 비려. 이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아니, 하지?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난안 먹어. 맛없어. 아. 한번 끓으세요. 사장님, 네. 솔직히 너무 짜요. 아, 이것도 짜고 비려요. 네. 원래 엄청 맛있었거든요. 네, 근데 음. 오늘 진짜 두두개다최악인데 음. 어떡하지? 아, 많이? 많이 짜요. 아, 자꾸 말짜요 얘도 음. 육수를 그렇게 음. 넣었는데도 짜요. 짜요 지금. 어쩌냐? 다시 육수한번더 드릴까? 그냥? 짜요. 아이고야. 육수 넣는 수 넣는다고 이될 일이 아닌데. 그러게. 아이고야. 원래 맛있는데 왜 이래 오늘? 음. 어떡하냐? 많이 짜요? 예, 많이 짜요. 오, 맛없어요, 솔직히. 아, 지금. 어떻게 해나 이거 먹으러 서울에서 왔는데 어, 지 음, 아니 공치는 굉장히 신선해요. 네. 근데 그치? 간이 잘못됐어요. 간이 그렇구나. 너무 짜서 음. 아니 짠맛이 완전 배어있어서 먹지를 못하겠는데 이거는? 음.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장치? 장치? 장치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아닌데 근데 그 저번에 비리지도 않고 맛있게 먹었는데어 그러게. 어, 이거 많이 짜요? 네 많이 짜요. 네, 저이가안 짜죠. 음, 사자, 사장님 입맛이 짜요. 네. 네 보니까. 나도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음, 말씀을 에, 드리거든요. 에, 에, 에. 음. 그럼 내가 이거 지금 곰지만한두 마리 끓여가지고 그냥 구워 드릴게. 양념 안 넣고. 양념 안 넣고? 네. 그럼 되지 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먹을게 음. 아, 그냥 먹을게요. 음. 음. 음, 그냥 먹는게요 그냥 먹는지 알까요? 짠거 없지? 응. 그냥 먹지 그냥 먹자. 너무 짜다 지금. 진짜 짜요? 아... 음. 원래 할머니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데 원래 진짜 맛있는 집인데 나도 웬만하면 먹는데 아 이거는 먹을 수가 없다 뭔가를 많이 넣었어. 엄청 넣었어. 조미료가 어? 이것도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맛으로 맛으할수 있을까? 파가 나네 또 뭐든지 다 주인 잘못이야. 자 오늘은 완벽하게 실패했네. 파김치도 먹자. 김치 맛있어. 자 맥주는 한잔 먹고 음, 갑시다. 짠. 딴거 먹읍시다. 맛없으면 계속 심경쓰이니까 빨리 가자. 음. 음, 이것보다도 술이 아까 뭐지 지금. <웃음> 많이 짜서 어떻게 하지? 못 먹어요 이거. 그, <웃음> 음. 그, 손맛이 다 다르시니까 원래 사장님은 언제 오세요? 언니 지금 병원에 3시에 약행돼있어가지고아그래구나 음. 아까 출시됐어나 거의 다 됐구나. 부타, 여기 좀 부탁하고 가셨구나.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이거 그대로 나, 안 먹을게요. 안 먹고 내일 점심때쯤 아니, 사장님 오시면 한번은 네. 다시 한번 찍을게요. 왜냐면 은 제가 아, 촬영. 촬영을 해서 아. 맛집이라고 올리고 싶어서 아, 아, 그랬어요? 그런 건데 이렇게 맛이 나오니까 내가 맛집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근데 미안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아, 거 같아요. 예, 예. 예. 진짜 아깝다 아이고. 그렇게할게요 알겠습니다 내일 점심때 네. 다시 한 번만 올게요 제가 먹는 거에 조금 민감한 편이라서 너무 맛없다고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날 원래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은 병원 가신다고 안 계셨고 친동생분한테 잠깐 맡겨놓은 사이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근데 친동생 분이 평상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셨을 거라고 판단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는 편이라서 근데 근데 조금 제가 좀 심하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미안한 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점심시간 때 갔어야 되는데 서울에 일이 있어서 바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올라오는 와중에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왜안 오냐고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있었으면 정말 맛있게 해줬을 텐데 저희한테 전화가 계속 오시는 거예요 미안해서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맛있는 집입니다 그날은 다른 분이 잠깐 하셔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좀 말하는 편이라서 그래도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는 편이라서 얘기했던 거니까 저희 구독자님들은 꼭 강릉 가시면 그집 가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깔끔하게 맛있게 하는 집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따라 좀안 맞았나 봐요 제 영상 참고하시고 가셔가지고 나이 드신 사장님 계실 때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